집 앞에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는 꿈. 가문이 번창할 것을 나타내며 집안 가득히 대나무나 소나무가 들어찬 것은 모든 일에 행운이 따른다. 소나무꽃이 피어있는 꿈. 금전운이나 사업운이 상승하여 일이 잘 풀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성공을 하게 됨. 송충이가 소나무를 갈아 먹는 것을 보는 꿈. 기근이나 재해가 닥치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푸른 소나무 위로해가 떠오르는 꿈. 깊은 흥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한다.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학여러마리가 소나무 위에 앉아있는 꿈 높은 직책과 부유함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 자신의 일가나 친구들 여러 사람이 비슷한 일에 종사하며 존경받게 될 것이다 또는 그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게 된다 대나무나 소나무가 울창하는 꿈 대나무나 소나무가 울창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황새가 소나무 위에 앉아있는 꿈 많은 사람들을 이끌 높을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된다 죽은 소나무가 소생하는 꿈 부실했던 사업이 회복세로 전환되고 생명, 사업, 부기 등이 활기를 되찾는다. 소나무가지의 무궁화 꽃의꿈 사랑의 애정 문제로 만내하게 된다. 소나무가 울창한 것을 보는 꿈 사업의 기반이나 직장의 기반이 튼튼하여 장차 크게 성공하게 된다. 소나무를 보는 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장을 이동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일이 쉽게 풀리된다. 황새 수백 마리가 소나무 위에 앉아있는 꿈 소나무는 단체나 기관 기업체를 뜻함으로 그 단체를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권리를 갖게 된다. 집안의 소나무 등의 나무가 자라나는 꿈. 신체적으로 컨디션 양호하고 장수하게 될 것을 암시되는 길몽이다. 소나무 가지에 무궁화 꽃이 피어있는 꿈. 애정 문제로 고민하게 된. 소나무 가지가 구부러져 땅으로 곱게 들이운 꿈. 어떤 희귀한 예술성에 관한 훌륭한 작품을 독창적인 신기법으로 창작하여 발표하게 된다. 작품 감상, 신묘한 예술, 미적 조화 등이 있다. 집 가운데 소나무가 자란 것을 보는 꿈. 온 가족이 모두 장수하게 될 길몸이다. 오물물이나 모세 소나무가 자라는 꿈. 이 꿈은 슬픔을 알리는 꿈으로 꿈도 희망도 사라진다. 소나무 위에 용이 꿈틀거리며 하늘로 오르는 꿈. 입문과 자연학에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자료를 얻게 된다. 전문성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여 도서, 교본을 출판한다. 입신양명, 명예, 출세 등의 길조이다. 소나무에 오르는 꿈. 입사 도는 입학시험을 치른 사람은 취직, 입학 등이 이루어지고 소송 중인 사람은 승소한다. 오래된 소나무 아래 동물이 앉아있는 꿈. 장차 큰 업적을 남길 귀공자를 낳는다 대나무나 소나무가 말라가는 것을 본 꿈.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나 사고, 질병이 생기게 될징조소나무에 푸른 솔방울이 많이 열려 있었던 꿈. 집안의 경사와 임신, 혹은 명예를 암시하는 길몽으로 재물이 생기고 먹거리가 들어오게 될징조 단풍나무나 소나무가 지붕 위에 자라는 꿈그게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을 예시하는 길몽이다 소나무 밑에 동물이 있는 꿈 태몽으로 태아가 장차 큰 기관의 관리자가 되거나 지주있고충이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샘터 위에 푸른 소나무가 아름답게 보이는 꿈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오래된 문화 속에서 새로운 자료를 얻게 된다 소나무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